아민 10장 아민 아민은 무기 화합물인 암모니아 유도체로 기술할 수 있다. 자, NH3 암모니아 분자식을 구조식을 썼잖아, 그죠? 저기에 수소 자리에 다른 치환기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소를 함유하는 화합물이다. 유기질소화물은 모든 생명체 내에서 자, 아미노산 아미노산 우리가 구조 봤습니다 여기에서 아미노기와 산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의 포리머 형태를 가진 단백질 그 다음 유전물질 DNA, RNA 속에도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에도 뭐 바이타민 뭐 신경전달체 여기에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질 속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몸에서 인체로부터 배설되는 질소의 최종 대사 생성물은 요에서 발견되는 유리아입니다 유레아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다이아미노키톤, C-O 이중기라 유래합니다. 우레야 그러지 마시고, 우레야 발음이 쉬워요. 유래야 발음이 쉬워요. 유래야가 쉽죠. 항상 모든 언어는 발음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말이 전라도 이렇게 써놓고 전라도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전라도지. 맞죠? 그다음 영어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케요. 크리스마스 추리거든요. 뭐가 발음이 쉬워? 크리스마스 트리 발음이 쉬워요? 아니지. 크리스마스 추리. 발음이 쉽잖아. 그렇게 발음이 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다 그렇게. 나는 유레아보다 뭐 우레아 발음이 쉽다.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우레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발음은 우레아 아니고 유레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 요소입니다요소 우리가 먹었는 몸속의 질소 화합물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의 최종 대사 산물은 요. 요가 뭔지 모른다. 오줌입니다. 오줌으로 배설되는 유레아입니다. 자. 다음 예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기물 분해로 생기는 불쾌한 냄새, 불유쾌한 냄새에 이 질소를 함유한 물질들이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 NH2CH2CH2CH2CH2NH2. NH2. 자, 이런 물질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름은 푸트레신이라고 그러요그 다음, NH2CH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NH2. 카다베린 그래요. 자, 이게 단백질의 박테리아를 분해해서 나오는 생성물인데 독성물질입니다. 자 푸트레싱 카다베리 그 다음 밑에 냄새나는 거 봅시다. 자 CH3NH2 그러니까 NH3 암모니아의 수소 하나가 메칠기로 치환되어 있다. 메칠아민입니다. 메칠기 두개 다이메칠아민입니다. 세개 트라이메칠아민입니다. 자 이게 생선 비린내의 성분 물질입니다 생선 비린내 많이 나죠 그겁니다 이겁니다 주로 주로 이거는 어, 해, 해산물에서 주로 나고 민물에서는 이 물질 아닌 다른 질소 포함된 물질이 나와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이 육각고리에 오각고리 NH 형태어 있는 이 물질이 이름을 인돌 그래요. 그다음 여기 메칠기가 결합되어 있는 스카톨 그래요. 인돌 스카톨 어디에서 나냐? 대변 오래되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 나죠. 그 냄새 물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물질들이 냄새가 나중에 부패되고 나면 굉장히 고약해요 고약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개 보면 은 어때요? 이런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주로 유래됩니까?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단백질이 부패되고 나면 은 이런 물질들이 발생되면 신선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벌써. 자, 그래서, 자, 아민, 아민을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민은 한개 이상의 수소들이 유기작용기로 치환된, 치환한 암모니아 유도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암모니아 NH3에 그 수소 자리에 다른 치환기로 치환되어 있다. 그 물질이 아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수소를 치환하면 1차 아민이고, 두 개면 2차, 세개다 치환됐으면 3차 아민이라고 우리가 1, 2, 3차 구분을 한다. 왜 하냐? 나중에 이 반응이, 반응을 봐야 돼요. 자, 암모니아가 NH3에요. 암모니아, 뭐 암모니아, 엠모니아, 암모니아. 우리는 암모니아가 좀더 익숙하다. 그지? 음. 자, 암모니아. 자, 이 물질. 1차, 2차, 3차 아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구분할, 될수 있느냐? 자, NH3의 수소 자리에 수소 아닌 치환기가 하나 치환되면 1차, 둘, 2차, 3개 다 치환되면 3차 아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1차 아민입니다. 왜 1차 아민입니까? 질소에 수소가 두개 결합되었고, 수소 아닌 취향기가 이 하나예요. 그래서 1차입니다. 이름은, 뭐, 아이소프로필 아민, 이렇게 불렀고요. 네, 그 다음, 여기는 질소에 수소 하나 있고, 수소 아닌 취향기가 이와 같이, 며칠, 에칠 두 개. 2차 아민. 여기는 3차 아민. 자,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 다음 아민 여러 가지 물질들 나옵니다. 뭐, 이런 물질을 아니린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몰라도 좋아요. 자, 여기에 보이는 건 한번 보세요. 질소가 아민의 질소는 결합한 원자가 세 개이고, 세 개이고, 비결합 전자상이 존재한다. 질소가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질소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5번이잖아. 5번이 아니라 7번이지 7번. 그래, 7번이지. 1에서의 전자 2개 들어가 있고, 2에서 2개, 2p에, 에, 2p에, 그니까 7개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공유결합 3개 이루고, 여기에 2개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표시에 있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 비공유 전자쌍 자, 비결합 전자쌍, 다른 말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며 사면체 구조이고 109도에 가까운 결합각을 갖는 sp3 혼성이다. sp3 혼성, sp2 혼성, sp 혼성 이제 구분이 됐고. 자, 이렇게 결합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에 수소이온이, 프로톤이 온다면, NH3가 아니고 NH4+, 암모늄이온이 되잖아. 그렇죠? 여기에 비공유 전자상, 비결합 전자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자, 아민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를 것이냐? 자, 간단한 아미노 유기작용기 이름의 끝에 아미 이렇게 붙이면 되겠는데, 자, 이거 이와 같은 관용명이 사실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자, 이거 메칠 아민, 뭐 다이메칠 아민, 에칠 아민, 트라이 에칠 아민, 자, 이런 형태로 자, 불렀는데, 자, 만약에 체계적인 명명법에서는 어떻게 부를 것이냐? 작용기를 갖는 가장 긴 연속 탄소 사슬 이름에 전미사인 아민을 붙이면 된다. 그대로. 자. 며칠 아민 우리가 아까 이름을 관형 관용, 관형명으로 며칠 아민 붙였는데 자, CH4, 메탄이잖아, 그죠? 메테인, M-E-T-H-A-N-E, -E, E를 빼고 끝에 아민 붙여서, 메테인 아민. 이게 아유팩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긴 체계적인 명명법이라는 게 아유팩 명명법인데, 자, 이거는 가장 긴 연속 탄소사슬 이름에 끝에 전미사 아민을 붙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의에 예, CH3, CH2, CH2, NH2. 자, 이렇게 붙여, 이 이름은 원 프로페인, 프로판, 프로페인 아민.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여기는 아민기가 두 번째 탄소에, 여기는 첫 번째 탄소에, 두 번째 탄소. 그래서 투 뷰테인 아민. 그 다음, 이거는 아닐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자, 이름 지금 여러분이 다 부르기는 힘들더라도, 아, 들어보고 끝에 아민 붙었으면 아민이다. 자, 이거는 좀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 자, 아민을, 왜이 아민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아미노산에, 아미노산에 아민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민의 물리적 성질 그리고 뭐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나오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도 수소 결합이 나타납니다. 수소 결합. 자 수소 결합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아민 수소 결합 존재한다. 상당히 특이하다. 자 특이하다. 그다음 쭉 계속 그냥.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I mean, I mean, I mean. 그림이 안나타나 뭐, 나이트릴, 뭐, 그리고 쭉, 이런, 방향족, 뭐, 다이, 다이, 아조늄, 염 그리고 나오고 한데,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기는 너무 벅차다. 아시겠어요? 자, 벅차고, 어. 이 이름은 좀 얘기하고 가자 자, 헤테로고리아민 그러는데 많은 중요한 아민들이 헤테로고리화물 부류에 속한다 자, 헤테로고리화물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고리 원자가 탄소가 아닌 고리화물이다 그래, 탄소만으로 고리를 이루어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리에 탄소 아닌 다른 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고리를 헤테로고리라고 이름을 부를게. 거기에 그 고리에 탄소 아닌 질소가 들어가 있는 지금 물질,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리 원자가 질소인 헤테로고리 아미는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제공되고 응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의 대상이 된다. 자천연에서 얻어지는 이들 화물의 대부분은 이름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알칼로이드라고 이름을 부를게. 자 알칼로이드로 분류되어 알칼로이드는 인체에 대한 생리효과를 가진 식물성 질소염기로 정의하고 자, 알카로이드, 알카로이드. 우리가 굉장히 이름은 들어, 자주 들어본 이름입니다. 자, 고리인데, 고리 속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이걸 우리가 알카로이드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알카로이드에 어떤 종류 물질이 있을까? 자, 천년 헤테로고리 알카로이드. 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자 알카로이드의 피로리딘, 피로올, 비페리딘, 뭐 피리딘 고리계를 확인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자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구조 시각되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비페리딘 부류인 코인은 독당근의 주 알카로이드로 BC 한4 0 0년경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처형하는데 사용된. 독이다. 그러니까 알카로이드가요. 아주 독성 물질일 수 있고 우리 몸에 또 상당히 상당히 어떤 이점을 줄수 있는 그런 물질로도 나타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알카로이드 종류 쭉 나오는데 뭐 환각제에도 나오고요. 어, 너무 건너뛰었나? 자 카페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퀴닌 들어보셨죠? 뭐퀴 퀴놀린, 뭐 헤모글로빈에 뭐헴 이런 것들 우리가 크로로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필요하고 어, 중, 마약 종류들도 다 이렇게. 이 알카로이드 물질들이 들어있는 종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뭐, 피페리딘 부류의 피페리딘은 흑후추에 존재하고 이런 건 우리가 사실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뭐 여러가지 만납니다. 니코친, 이 담배 속의 주 알카로이드 성분이고요. 독성이 강합니다. 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뭐 헤모글로빈에 햄, 마이오로빈에 어, 마이오로빈 헤모글로빈, 햄, 뭐 크로필에 피롤, 여기에 다 지금 질소 화물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지금 구조식이 안 나와서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아민을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한번 보고